<웃음> <It's> flying High. <웃음> 아, 일곱 시, 7시 십분까지 내 일곱 시에 일어났어요. I a n n d a k h i a n n a s k i a h i a s e h i a s k i m I a s d i a s e d h i I s e h m a e i a s d i m asked i a s e d h i a e d o a s k a s m a k e d i a s d h a e d h i I k m a y k a k e m a s k e h a e i k d a e k a y h e k a 안녕이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 녕 o 계세요. 안녕 Can you take video? Okay. I will go there. Oh,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Tasha You don't need to take pictures There's nothing pretty to take pictures <laughs> <laughs> <laughs> I was like going around okay. Can t r i a you What did you get? I'm not a day,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h i t s u t s c p What's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h a t s up? w u w a t t t s u a t s h a t s u a t s a t s h a t s u a t s a t s h a t s u h a t s t h a t s up? up? h a t s up? t h a s u s u a t s up? a t s h a t s u s up? What's a t t h a t s s up? w h a t a h a t a h What? No, this day you s h o go s i you h o k a n g a I'm u y <düny> age. I'm g o i appoi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dedicate itself to the mic industry. Right now, d a e j e o n is trying to get its like area. 비디오로 찍는데. 사진으로는 찍지 마요. 저기 아무도. 아 네. 사실 요 이게 그 마이스 산업 전반적인 변화 그리고 부산 마이스 산업의 변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마 이 마이스 산업의 집중은 사실은 수도권에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도권의 60% 이상이 이 마이스 관리 행사들이 이제 일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 집중화는 좀 문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저희 강의를 마치고요. 마치시고 우리 인근에 대리가 행장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 지루하게 듣 강의 들으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laughs> <laughs> Actually, this is a good chance because on the most part if you visit Busan, you only get to be on the seats, right? Oh! <laughs> you can't get on the seats! <laughs> Cluck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Welcome, yeah. Darcy. Thank you for coming. This is where you should have the one. Hi. Hello. We are in b e s e x t school. Yeah. Let's yeah. yeah. go. I'm so sad, guys, Here. because I'm super at Wu Jin. Yeah. <laughs> It's right. not that bad, this one It's so nice so I think the 20 means like There's a pool? Oh really? There's a pool? <laughs> it's 10 and 11 It looks horrible at 11 So it's 10 out of 11? 11 out of 10 Okay Baby shirt! We're in n o s so our tour is almost done! Yay! I don't know w h e we're going a f t e r We're going to have one more educational session. y yeah. o e a d i n a second? Yeah. Okay, we are going to yeah. do one more education. Okay. Okay. And u p l o o k my channel. And oh. I will like... You have your channel? Yeah. I have subscribed for a thousand. But it's not me. i e y embarrassing. Come on. <laughs> so I'm a universe fan, guys. So, yeah. Because so you never p o s t i d How <laughs> do n we know? We can promote too. How? 시설은 다 그려보시고 예. 안에 전시하는 곳은 여기 아니막다해나보려고감사 <웃음> <웃음> o h do i e a n y o do t y e h a r r u So they r e running i like, n who s going fast? <laughs> oh my god. You are very tired. Oh y r i d o Oh. Wow. Wow! Well, we no? lose no car! No car! No car! No! What's your sign? The s y s t e is o l e r e Ah! Yojin, you wanna take him for it? 아직도 에너지가 아주 I d 진요 t know. I don't k 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다 don't t o o I 가게 wow. really 아, good. a r e a l y good. 카드, 오케이. Okay. 라라무겁다 아, 놓고 아무래도 저는 시간이 한 15분 뒤에 바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얼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너무 들떠 가지고 한번 지우고 다시 화장할 수 있을까? 일단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 여러분. 좀 귀엽죠? 이 입이 입이 맞춰진 거. 헤헤. 음, 결국 이제 결론은 제가 뭐라이고요 어, 하고. 좋아, 좋아. 없는또굳으신나다어바 어, 아픈비 저를 보시죠 w e u s t gonna e b u t t l We s a hey! Yeah, Momo! we gotta do a e b o t t l e We have the authorization. They already have that kind. Yeah. You don't get h a t o e I'm t r y i n to t I'm just. You need the d i s too o n This is egg. Oh, not macaroni. Yeah, macaroni.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no, y o r i i n a l You don't o w w h t to s a s Yeah, I s e m e m e r w h t h o g e i t w o Oh, this is two and this is one. h o yeah. s t h i s i a So, n e a o y e a yeah. So, a s y So, e i h o yeah. s a So, e a o e a h o a o y e a o yeah. So, y e h e a o e a h o e a h y e a o y h y e a y e s y a y a y a y y a s y s y a y e y a y y a o y e a y e h s e So, a h e y e o y e a o a y o So, y e a s e o y o s e h e s a o e o a y 안녕 여러분. Oh, uh? <éner Jonah> <going> <Analog> 지금은 밥을 먹고 왔고요. 그럼 고기 먹어가지고 pues. nope. 카메라 액정이 깨끗하지가 않네요. 저의 정말 친한 친구가 제가 1년 동안 휴학하면서 저는 몸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다시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좀 지친 마음이 좀 섰던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휴학하고 돌아오고 친구랑 인사 정도 하고만 만나서 반갑다는데 너무 막 미안할 정도로 이름 닦아먹고 애들 진짜 우연히 같은 엠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랑 친구가 다음 주에 자기는 나라에 인턴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만나서 얘기해본 게 오늘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휴학하고 돌아오고 멤버서도 일단 같이 하면서 근데 아, 생각 갖고 와야겠다 다시 그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안 좋네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쉽고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술을 애틀당 먹으러 가면서 즐겁게 마지막까지 놀다가 친구를 빠이빠이 할수 있게 재밌게 놀고 와야겠다는 지금 일단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늘 한 활동에 대해서 약간 갈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아니고 약간 그룹 액티빌이라고 하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뭔가 하겠죠 소리가 들면 가야겠죠 이거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 혼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발이 좀 아픈데? 이거 신고 돌아다니면 안 되나? 몰라 발 아파 나 난거죠 이렇게 신어도 되겠지? y a n d m o r t r e t Ah, n e a n s He s d a the and then he said some nose, i nose, and then she's nose, o h e nose, something like a t okay. <laughs> Yeah, b u j u t just try it. So, do I draw her, her, t s r or her? Yeah, yeah, yeah, a Yeah, yeah. Okay. Okay. Yeah. Okay. <laughs> okay, Okay, okay. Okay, <laughs> okay. <laughs> Fun, right? so, let's draw facial lines. i o line. okay. line. can see. I, I, draw, I draw her. Right? Oh, i g h t I e y h o u have to draw her face, and you have to draw her face line. Okay. t s draw facial lines. Facial lines. Facial lines. i n e s c i a n e s a i l l n e s f a i i e s f a i g l i a i l l i e s f i g l i n e a i i e Facial lines. f i i e s a c i a i e s f i a l i e f a c i i e s Facial i e a c i a l i e s f a c i a i e f a c i i n e a i a l i n e s o oh. a c i a l i e s f a c i l l i e f a c i l i n e f a c i g l i e i l i n e c i a i n e c i l i n e s i a l i n e i i e s i t l i n e i i n e s i i n e c i a l i e s i g b i g e Facial lines. i g b i g Facial i e s i g b i g e f a c i i e s f a i i Facial l i n e f a c i i e s i g l i e s i l i n e a i l l i i g l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e s It looks like a <laughs> b It is really good It looks like 어약간이 v o l u e r w t h a t many. She's with h r Oh, that oh. is a man p o oh. r the dollar to be young. You d i n So, wow, okay, I mean. so this means we are. <laughs> we are one team, right? We're, we're, no. We are a t e i m of two teams. t w e a m s Two teams. Two teams. Two t e a s o teams. Two t e a t w t e a m t o e s Two t s t s t w e a t t e a m t o e a s e a s t w t s t w e a t t e a m t e a w t e a s t w t s a t w e a m t e a m t e a t w t s a s t e a m t w e a t e a m t w t s w t a s t e a m s e a t w e a t w teams. t a t w teams. e a s e a Two e a m s t teams. Two t s Two t a s s t w e a t e a m t w t s s t w e a t e a m t w t s s t w e a t e a m t w t s s t w e a t e a m t w t s s t w e a t e a m t w t s s t w e a t e a m t 오케이, w 아 be g o 요 n g so y 요 u 마 s 마 l f You Should often echt, keep playing 하 o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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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플라잉 하이 모두를 위한 선물 고생하셨습니다 다예 It's the plan! t s the plan! t s the plan! Wow! h y u j i n We will go out. <laughs> first floor. Okay. 10, 2 1 First floor? 10. Uh, 10 first floor? Uh, where are we? Waiting? I don't know. At least we need to watch Helen there, you know? Uh, yeah, then... that's good. That's m r e t y I love it. Yay! y a a 1 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 0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긴 하네요, 사실. 인정. 너무 재밌었고, 애들이 투표를 해줘가지고, 해가지고 이 귀여운 먹방이를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먹방이. 그래서 이걸 갖게 되었고요. 0시십 분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뭐 할지 나와 있으니까. 이엠버서더를 이 가장 먼저 편집해서 올릴까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핑 가는 가족여행 가는 걸이편 올렸는데 그게 8월달 영상이더라고요그 사이에 촬영할 엄청 많은 영상들 <웃음> 영상 올릴 게 진짜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가족여행 가지 않거나 그렇게 영상 촬영할 만한 다이메닉한 걸 하지 않으면 거의 대다수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배짱이 채널에 보여드리려고 네. 촬영을 한 건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리레이션 했고요. 네.